안녕하세요. 리나예요. 누구예요? 아유리 네, 아유리와 리나입니다. 오늘 그림 이야기 성경 8부를 시작하겠습니다. 8부 8부 자, 책을 열어볼게요. 책? 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대요. 잘하네. 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대요. 한번 볼까요? Going into God's place. 하나님의 특별한 땅은 가난이라는 곳이었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우수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게 하셨어. 어, 이 아저씨가 여우수아인가봐. 여우수아. 여우수아. 여우수 옳지. 그러나 문제가 있었단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에 뭐야? 헉,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거야 여기가 가나안이래 와 가나안이 좋아 보인다 그렇지? 여기 누가 있어? 우묵 음, 우 음, 음. 여기 소가 있네 여기 나무에는 뭐가 있어? 여기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있네 이건 누구야? 여기는 가나안이래. 가나안. 가난. 음, 그들은 크고 강한 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 같은 도시들에 살고 있었어. 이 도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단다.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줄을 서서 6일 동안 여리고를 돌면서 행진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종일 행진하고 또 행진했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내내 행진했지.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 이게 나팔인가봐 응? 와!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고 성벽은 와르르르르르 무너졌단다 이것 봐다 무너졌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을 쫓아내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되었단다. 음. 와! 여우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었어. 오늘 너희가 섬길 분을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어 그러자 백성이 대답했단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게요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좋은 약속 가운데 많은 것이 이루어졌단다 <웃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했어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킨다면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게 될 거야 엄마, 아빠, 아가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응? 죽고 난 다음, 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주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어. 어떡하지? 이 기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단다. 블레셋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아주 크고 힘이 세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구도 그와 싸울 수가 없었지. 골리앗은 거인이었어. 골리앗은 키가 270m도 넘었거든.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했어.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골리앗을 무서워했단다. 한 사람만 빼고 말이야. 응? 누굴까? 헉! 다윗이구나!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믿음은 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신뢰는 강했지.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한 거야. 다윗은 물매와 돌몇 개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공격하려고 달려나갔단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음? 골리앗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붕붕붕붕 슉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를 맞춘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거야 다윗이 물매로 던진 첫번째 돌이 골리앗의 두눈 사이를 제대로 마친 거야. 다윗은 골리아스를 죽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단다. 와 만세!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 하나님은 다른 전투에서도 다윗이 물! 물! 물! 엄마가. 엄마가 먹을까? 엄마가. 맛있어. 어, 뭐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 하나님은 다른 전투에서도 다윗이 적들을 이기게 하셨단다. 강한 용사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단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땅을 다스렸지.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보이니? 여기! 다윗은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거란다. 와, 여기 바이올린도 치고 하프도 치고 플루도 불고 있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있었고 그들은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이 될것 같았어 와 8부가 끝났어요 우리 어. 음, 구부는 뭘까 하나님의 복이 자라요 하나님의 복이 자란대요 God's blessings grow 오, 다음 편은 어떻게 될까? 네. 궁금하죠? 그래요. 우리 그럼 인사할까요? 네. 이렇게 큰 그림 이야기 성경 8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 9부에서 만날게요. 모두 모두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